마이 씨의 프로엑스 더하기한때 마이 씨의 프로더하기이늘 때, 그럼 7일 때, 그리고 8일 때, 오케이. 그다음에 음. 때. 음. 이렇게 한 음. 그러니까. 음. 어, 음. 그 다음에 1일때 이렇게 x 더하기 마이 씨에 이렇게 하는거그이 후에 범위를 한단음에 이거 해야 겠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야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그러그그 I d o n 고 know if you have a p 정한 b l e m with t h 는 problem. I don't k n o f x o u have a problem with t r o I k f x e r f u f x a h 0에서 1이고 네. t of something to eat. I d o 다시 know if y o 0 eat. y o u n 0 e s t of eating. y o u n g e s 0. of eating. Youngest of eating. y 0 u 서1 e 이 t of e a t i 0 g 0 o u n g e s t o 0 마지막으로 2분의 1에서 1인 경우는 이제 2분의 1에서 0이 되니까 <웃음> 그 경우는 이 6이에요. 그래서 결과면 2분의 1에서 1 걸로 갔다가 0으로 시작했죠.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서 해 데이터로 해서 6선0 0 x 는여트가지 않고 6300X는 이렇트라고 했으니까 그 점을 찾아야죠. 3300X는 여기, 여기. 이거 이,가, 할펙스 에펙스, 에펙스, 에펙 에펙스, 에펙스, 데펙스 에펙스, 에펙스, 에펙스, 에펙스, 에펙스, 나펙스에펙에펙